일단 어쩌다가 여러분들께서 여기 유튜브 채널까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북캐는 류스타라고 하고요. 부산 경남 대표방송 n n 이라는 방송국에서 TV와 라디오 그리고 뭐 행사 MC를 주로 활동을 하다가 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수기 판매사원, 커피 머신 판매사원 저녁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내지 않고 오톤 트럭 운전기사 그리고 그 라이더라고 하죠. 어, 영어로 하면 라이더, 배달부까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뭐 정치, 시사, 먹방, 리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간류성연입니다제삶 자체가 뭐 인간극장의 뭐 짝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인간류성연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어, 상상해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아,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냥, 아, 저놈도 살아가니까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가진 고민을 가지고 제 채널로 들어오셨을 때, 제가 더큰 고민을 말씀드려가지고, 아,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웃음> 정말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친구와 같은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요. 사실 보면 어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박 2일 그리고 뭐 무한도전은 종영이 되었지만 뭐 눌러주신다면 최선을 다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